가까운 친척 중한 사람이 돼지를 몰고 오는 꿈. 집계가족 중한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가져옴. 가까운 친척의 집에서 신나게 노는 꿈. 이 꿈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지내왔던 친척이나 친지를 만나는 꿈. 평소 가까이 지내왔던 친척이나 친지를 만납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반영된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친척이 모여있는 꿈. 가족들과 친척이 모여있습니다. 이 꿈은 가족과 친척들 간에 다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단 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오는 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온 꿈은 정성을 들였던 일을 되돌아보거나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온다.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친척이 석방된 꿈 이 꿈은 자신의 신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남자 친척을 만난 꿈이 꿈에서 남자가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일이나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여자가 이런 꿈을 꾸면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내 친척이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꿈이 꿈은 내가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게 될 좋은 징조의 꿈입니다. 내 친척이나 친구의 재산을 탕진한 꿈 이 꿈은 내 실수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협력자들이 내 주위를 모두 떠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친척이 괴로워하는 꿈이 꿈은 현실에서 부모님이나 친척의 산소가 나쁘던가 영혼에 나쁜 기운이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먼 곳에 사는 친척을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꿈 구하는 소망사와 계획 등이 순조롭게 달성되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먼 곳에 있는 친척의 집이 사라진 꿈 이 꿈은 직장의 동료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의미의 꿈입니다. 먼 곳에 있는 친척이 죽은 꿈이 꿈처럼 꿈에서 죽은 그 친척이 병에 걸리거나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될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먼 친척과 함께 쇼핑을 한꿈이 꿈은 직장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한 꿈이 꿈은 결혼식 또는 파티에 참석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먼 친척의 집에 갔다가 뱀을 본 꿈. 이 꿈은 나쁜 유혹에 빠질 암시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조심해야 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먼 친척의 집에서 잠을 잔 꿈. 이 꿈은 사업이나 일 때문에 아주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될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먼 친척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던 꿈. 이 꿈은 부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먼 친척이 보인 꿈. 이 꿈은 기쁜 소식이나 소식이 두절되었던 사람이나 친척을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먼 친척이 죽는 꿈먼 친척이 죽는 꿈을 꾸게 되면 그 사람이 병을 얻든지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한다. 먼 친척이 죽어서 흰 상복을 입는 꿈먼 친척이 죽어서 흰 상복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공경에 처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소망하던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먼 곳의 친척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꿈 친척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이 꿈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쁜 일이 내게 생기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을 만나는 꿈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을 만납니다. 이 꿈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척을 만나게 되는 꿈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척을 만납니다. 이 꿈은 현실 속에서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명절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꿈 명절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합니다. 이 꿈은 금전운의 상승 또는 축하할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친척을 구해주는 꿈이 꿈은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실제로 친척과 사이가 돈독해질수 있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사촌 동생이 울고 있는 꿈이 꿈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좋지 못하는 일이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사촌이 죽는 꿈 이 꿈은 직장 동료가 직장을 떠나게 될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먼 친척이 생생하게 보이는 꿈. 기빈이나 친인척이 찾아오거나 서로 상봉하게 된다. 깊은 소식, 만남이 있다. 아픈 친척이 쌀을 주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는 투명운 꿈이다. 돌아가시며 재산 상속이 있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자 친척을 만난 꿈. 이 꿈은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내게도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이며 결혼한 여자가 이런 꿈을 꾸면 아들을 낳게 될 태몽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여행 떠난 친척이 죽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든지 병에 걸린 것을 알리는 전조이다. 여행을 떠난 친척이 죽는 꿈이 꿈은 그 친척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병에 걸릴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윗사람이나 아는 친척로부터 귀금속을 받는 꿈 상당한 실력자로부터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부인이 임신하는 태몽이다재수대통하다 자기 외에 친척들이 굴건을 쓰고 있는 꿈. 유산 분배 등의 문제로 서로 시비가 생김. 조상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평소 자신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타나는 꿈. 조상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평소 자신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자기에게 협조적인 사람이 나타난다. 죽은 먼 친척이 보이는 꿈.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여 구설수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죽은 친척 여동생이 보이는 꿈 기분이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그르치게 된다. 구설, 싸움 소송, 사고, 질병 등이 발생한다.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자 몹시 슬프게 울었던 꿈온 심야를 기울여 완성해 놓은 일을 되새기거나 작품을 감상하며 그 무태 할 일이 생긴다. 직장 상사나 친척으로부터 집회 뭉치를 받는 꿈 직장 상사나 친척 등으로부터 지폐뭉치를 받는 꿈은 승진과 사업 번창, 가정적인 안정이 예시된 길몽이다. 친척 중 누군가가 어떤 일로 집안에서 쫓겨나는 꿈? 이 꿈은 길몽입니다. 이래이시서 더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죽었는데 금세 다시 살아나는 꿈? 이 꿈은 그동안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집안에서 쫓겨나는 꿈. 이 꿈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욱더 좋은 상황으로 발전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친척과 같이 물건 괴짝을 들고 운반하는 꿈.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업으로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친척과 언쟁을 벌인 꿈. 이 꿈은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내 자신이 돈을 벌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친척과 함께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꿈. 이 꿈은 동업을 해서 사업에 투자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들끼리 싸우는 꿈 가족이나 친척과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집안의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고 서로가 의논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친척에게 돈을 받는 꿈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친척에게 돈이나 귀금속을 받는 꿈이 꿈은 실력자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거나 부인이 임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에게 칼로 수술을 의뢰하는 꿈 친척에게 칼로 수술을 의뢰합니다. 이 꿈은 그 친척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의 누가 죽었는데도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채무표정해 하는 꿈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거나 돈 재물 등이 생긴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질 때 표현된다. 친척의 돈을 내가 빌려서 다 써버리는 꿈 내가 친척의 돈을 빌려서 다 써버립니다. 이 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곤란한 일을 당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꿈입니다. 친척의 임종을 지켜보는 꿈. 친척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이 꿈은 전혀 예상이자 못한 재물이 내게 들어올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의 집에서 신나게 논 꿈. 직장의 일로 회식을 하게 되며 직장이 아니더라도 외식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모임으로 약속을 잡게 된다. 친척의 집을 방문했는데 친척이 반갑게 맞아준 꿈. 단체나 관청에 부탁한 일이 이루어지며 부탁이 성사될 꿈이다. 실제로 친척 집에 방문한다. 친척의 집이 불에 타고 있었던 꿈.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횡재를 하며 많은 돈과 재물을 얻게 될 징조의 꿈이다. 불타는 집이 자신의 집이면 자신이 큰 이익을 본다. 친척의 집이 홍수에 떠내려간 꿈. 이 꿈은 떠내려간 친척이 부자가 된다는 암시의 꿈입니다. 친척이 나를 반갑게 맞아준 꿈. 이 꿈은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달갑지 않았다면 이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친척이 전염병에 걸리는 꿈이 꿈은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먼저 화해를 자청하거나 영서를 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이 죽는 꿈이 꿈은 지금까지 안 풀리고 꽉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둘씩 풀릴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죽었던 친척이 다시 살아나는 꿈은 풀리기 시작하던 일이 다시 막히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이 죽어 상복을 입는 꿈 가로막혔던 장애와 곤란이 순조롭게 풀리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에 온만한 달성 및 단정을 이루게 된다. 친척이 죽어서 상복을 입는 꿈. 가로막혔던 장애와 곤란이 순조롭게 풀리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에 온만한 달성 및 단정을 이루게 된다. 친척이나 가족,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웃고 있는 꿈. 친척이나 가족,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웃고 있는 꿈은 웃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인물로 동일시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치거나, 일의 실수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과일 등에 먹을 것을 얻은 꿈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과일 등에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이꿈 막혔던 일이 시원하게 풀리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일이 의외로 가볍게 처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상자를 운반한 꿈 친척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상자를 운반합니다 이 꿈은 어떤 사람과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되거나 동업을 하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집이나 친구에게 과일과 먹을 것을 얻는 꿈. 새백과 부인은 임신을 하고 가정식구는 물건을 구입한다. 선물과 횡재소가 있다. 할머니나 친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꿈. 이 꿈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 꿈 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